완료됐다. 보자. 오케이. 아 진짜 맞네요. 바로 열렸네. 뭐가 열렸니? 대의명분 청혼의 보석. 어? 하는 김에 바로 진행을 합시다. 자, 비천전에 있는 태산파 제자. 아, 건원 권언. 와, 건원이 많이 만나네. 건원이건원이 어제도 만났죠? 아, 진짜요. 다 볼게요? 14페이지? 우 힌트가 14페이지까지 가요? 아, 그래요? 로 가면 되잖아 그렇구나 혼자 하기에 쉬운 캐릭터가 아니구나 쉬운 캐릭터가 보자 천파공주님과 뭐야 진짜라면 비천상에 뭔가 소문이 돌거야 또 빛천성 가면은 단서가 있겠죠? 용해루 어어 아, 누구야? 누구한테 얘기해 방향상? 상실계? 방향상 예정 자 대화 다음 기고 자 문열이라는 노인과 선덕과 손도... 김프인들 아, 인도... 문열 다음 문열이 어디죠? 아 여기 있네요 은퇴한 집사 그럼 이거는 되는 대로 깨는 게 맞네 될될수 있는 대로 많이 밀어놔야 되네 오또 건원이야. 국민 mpc에서 권원 누르고 즉시 이동 보자 보석의 단서 우면숲 안쪽에 우마족이 있다 우면숲으로 가야겠군요 우면수 어디에 있는 걸까? 와 여기부터 이제 표시가 없네 쟤네 저 상자 쟤네 대해서 모르겠단 말이지 대장우마죠 대장우마 어나 이거 안 끄고 있었네 여기서 기현의 정확한 내용이 은밀한 지령서만 확보해라. 아, 여기 그냥 사냥하면 되는 거네. 그전에 네임들을 먹읍시다. 오, 이거들 좀 괜찮다. 자, 다음. 하, 또 건원이. 참 왔다 갔다 시키는구만. 황영수. 오마무덤 2층이 된다 방금? 황영수마. 학살자쿤. 오케이 학살자쿤. 오마무덤 2층 학살자쿤. 오케이 이건 딱다 알려줘서 좋네 여기까지는. 어 점프하는 곳 뛰어 내려야 된다고요아 어... 끝까지 알고 있구나낭 떨어지라니 찝찝하다. 여기요? 여기 낭 떨어지 말한 거예요? 아 이거.. 이런거 어떻게 찾아내? 저번에 오소동굴? 그때도 그렇지만.. 와이 이건 못찾겠다.. 이런거는아 바로 보스 나오네? 아직까지 버틸만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조사 조사 맞구요 40대 요우는 스킬 자 황인 문서를 구했으니 문열에게 가면 확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 아또 이제 여기서 돌아가야 되네요 됐다. 와 벌써 8페이지까지 왔네 오케이, 다음 기온 뭐가 그리 조심스러운지 은행골 자 시긴초와 갈색곰 서식지 인근 작은 동굴 안쪽에 작은 집 작은 동굴 안쪽에 작은 집 여기 아 시긴초 오말 되네요 거대 시긴초 그쵸? 어 맞아 아 맞다 저기 초반에 저쪽에 곰이랑 있었지? 여기에 동굴이라고 했는데 아 바로 저기 있네 초록색으로 빛이 나고 있네요 들어가면 되나? 오케이 야.. 이런 곳에 맵이 있다니 다시 문열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보자, 한 사람의 이거지 말고, 보자, 백, 천백현? 비천현 정파인들에게 물어볼까? 비천현의 정파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천현에서, 아, 아, 여기 맵에 표시되는구나. 이청 자, 다음은 11단계. 자, 우마 신전 3층 입구에서 만나자. 우마 신전 3층.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다행히도 맵에 필수가 있습니다. 봐도뭐 잡아라 한거 같은데. 나도 무마신전을 사탈치 뒤져서라도, 천백향을 찾아봐야지. 천백향. 맵에 나오나? 안 나오네. 여기요? 오늘은 아주 네비게... 네비게이션이 훌륭합니다. <웃음> 와, 레벨 바로 35네, 여기. 아. 왜.. 표시가 다르지? 0백형을 찾아라 했는데 왜 갑자기 사냥하는게 되는거야 아 체력? 마력이니까자3 아. 0 문에 다 잡고 열렸습니다 보자 0백형 100, 주머니를 가져가는 마무리 대체 어떤 놈이야 3층 입구부터 다시 찾자 입구부터 아 헐, 요걸 잡아야 나오는 거구나. 보자, 2,000 비국 4층에 있는 우마 소대장. 응? 저걸 잡아라고? <웃음> 아, 아이가, 아,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거구나. 우마수호대장 얘네 66렙짜리네 자그후 며칠 뒤에 월드채팅에 우마수호대장 잡는다는 파티가 있어서 거기 참여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잡는 장면은 못찍었는데 한 6인파 10인파 으로 가가지고 잡았거든요 우마수호대장 잡고나서 다음 기연이 열렸습니다 자 비천비국의 4층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가보자 4층 입구 지금 현재 있는 곳이죠 7시 방향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말 골고 나면 이제 다음 기원 자 이제 은행골에 공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공의원 며칠 지나서 플리 하다 보니까 위치 까먹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골에 있던 그 동굴 있죠, 동굴. 동굴로 가주시면 됩니다. NPC 찾아봐도 없죠? 안 나옵니다. 거대의 식인초로 가시면 그 동굴 위치로 가게 되죠. 들어가면 NPC가 공의원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대화를 걸고 나면은 청원의 보석 기원이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번 보상은 전설 등급의 보감 제로가 나오고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